<웃음> 난 뭔지 <뭘>, 몰라, 그냥. 선을 다시 는 거야. 어딨어? 라말야지 미소 잡고 생겼 잡고 고 누구 어, 드라마 촬영하러 왔어요 어떤 드라마에요? 음, 잘 모르겠어요 <웃음> 그럼 어떤 시 찍으러 오셨어요?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나라에 가신들이 <웃음> <있는. 웃음> 네 오케이 봐요 이게 안 좋아서. 제일 안좋 소화, 잘 되지 않아요? 아 이거, 체스 아, 먹는 거아니에요 네. 절대. 일단 체스 때마다 하이드 은무시로게 너무 잘 먹게. 미 어로하여. Just to be the next. 다음은... 3번, 3번, 3번... 3번... 3번... 3번... 3번... 3번... 3번... 3번... 3번... 3번... 3니다번이번